네 동키뮤직 예배 인도자학교 10강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네제 6장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세 번째 시간 바로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찬양 사역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양하는 자들 어 오늘까지 세 종류의 찬양하는 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음,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 천사들, 또 보이는 피조물들, 자연과 인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 특히 그 중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라 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죠 오늘은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사역자로 부름받거나또 찬양사역자로 세워진 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사역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양사역은 음, 또 찬양직분, 또 찬양선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흔히 사용하는데요. 이 말들에 포함된 어, 찬양이란 단어는 사실은 음악을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어, 음악을 대변하죠. 사실은 음악사요뭐 음악직분, 음악선교인데 세상에서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악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라는 뜻으로 또는 교회음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사실 어, 문자적으로는 찬양은 음악과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은 원래 칭찬하고 높이다, 길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도 의, 그... 어, 음악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찬양은 음악과는 또뗄수뗄야뗄수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 사역을 그냥 찬양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중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또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거나 다른 일에 비해 음악을 더 음악에 더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음악적 노력을 위해 주일에서 봉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음악 사역자라고 또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뭐 요즘 뭐 예배 사역자다, CCM 사역자다, 뭐 예배 인도자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쓰이지만 제일 일반적인 명칭은 찬양 사역자라는 명칭이 오래 전부터 쓰이고 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이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 음악사역자라고 안하고 이제 보통 찬양사역자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찬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 어떤 선교나 뭐 목회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 찬양사역이란 말은 찬양을 수단화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겠다라는 뜻이 사실 아니고 찬양이 아니라 음악은 수단화할 수가 있죠. 음악은 네. 음악은 수단화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찬양사역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누구를 찬양사역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찬양사역자에는 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접 어, 이제 대표적으로 가수가 있죠. 가수, 어, 보컬이나 싱어, 어떤 솔로 가수든 음반을 내는 가수든 아니면은 예배팀에서 노래를 하는 싱어이든 우리가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곡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작사, 작곡가 그 다음에 연주자 네 여러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 다음 편곡자 편곡자는 기존에 있는 곡을 어, 파트를 나누거나 악기 편성을 하거나 어떤 장르를 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휘자 자 지휘자는 뭐 성가대의 지휘자일 수도 있고요 오케스트라의 어, 지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원이나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겠죠 네. 성가대원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도 자기는 그냥 반주만 해준다 아니면 그냥 일개 대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찬양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양 관련 자료 관리자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배자원이라고 또 보통 얘기하죠. 네. 예배자원 담당자 또는 어, 음반기획자 그 다음에 음반유통판매자 음반, 음반 쪽에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일또 어, 기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찬양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과거에는 악보 출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찬송가 작곡가들 또 작사가들을 보면은 어그 당시에 뭐 자기 곡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쓰이는 곡들을 어 악보로 만들고 출판하는 사역을 해서 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역자 예 외국곡을 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번역을 함부로 해서 좀 좋은 곡인데도 어~ 우리나라에서 잘못 불려지는 곡도 많습니다 네 번역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운율에 맞게 잘또 발음하기도 좋고 숨쉬기도 좋게 잘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옛날에 비해서 이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예.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어떤 성가대나 아니면 그 음, CCM 가수, 솔로 가수나 밴드나 선교단의 역할이 컸었는데 어, 이제 교회 예배가 강조되면서 지금은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많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음향 엔지니어 네 이분들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기계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음 소리와 영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종 단계가 음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앨범 자켓 디자이너. 네. 음, 반 또는 어떤 그, 그 음반의 자켓.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무용이나 율동팀. 네. 몸으로서, 동작으로서, 춤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찬양사역 후원자 네, 찬양사역은 어쩔 수 없이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악기도 필요하고 음, 여러 가지 음향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일을 겸하면서 찬양사역을 잘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 물질적으로 찬양사역 또 찬양팀을 어, 후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찬양사역자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음반을 녹음하거나 공연하거나 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찬양사역은 근데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찬양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음악적 재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 역대상 15장 22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 자 족장은 음, 우리가 무슨 족장하면 은 추장을 막 의미하고 뭔가 원시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 한 지파를 이끄는 어, 리더를 얘기해요 인도자 그래서 레위 사람의 리더들 중에 그나냐라는 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래에 익숙했습니다 노래에 익숙하다는 건 노래를 잘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래를 평소에 그리고 매일 어, 하고 노래를 하고 노래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에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또는 후배 찬양사역자들에게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누구를 가르칠 정도. 네. 남한테 지적받고 남에게 배우고 그러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최소한 자기 밑에 후배들이나 팀원들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찬양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잘한다고 다 찬양사역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어, 사단에게도 음악성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실패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사단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한,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라고 많이들 해석하는 말씀인데 원래는 그 당시에 두로라는 나라의 왕에게 한 말인데 그 두로왕을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사단에게 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네. 에덴의 두로왕이있지 않았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 뱀이 있었죠 그 뱀은 사단에게 이용당했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에덴의 사단에 어떤 하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이런 등등등등 이런 보석들로 그 사단이 단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천사가 가졌던 영광 또는 천사장, 천사장이 가졌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광을 그래서 사단이 지음받던 날에 그 사단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지음받고 나면 그에게 음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악기를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 음악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고 결국은 사단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찬양 사역에 있어서 음악성보다 더 필요한 요인들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중기의 앞잡이니라. 네. 자, 음악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음악을 잘하면 뭔가 인기를 얻고 되게 그, 그것을 누리죠. 때로는 잘난척하기도 하고 특히 락 가수라든지 힙합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무대 매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허세와 또 꾸미고 자기를 어좀 그런 쇼맨십이 있죠.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 음악성도 중요한데 겸손이 없는 음악성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너희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르다 자, 정직해야 합니다 사실 어,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다 보면 어, 좀 거짓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기분이 안 좋거나 아 어, 오늘 별로 기쁘지 않은데 음, 웃는 거죠 앞에 올라가서 웃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뻐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목회자나 회주들 앞에서 찬양사역자가 뭔가 거룩한 척하고 충만한 척하려고 그렇게 외치거나 웃거나 과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정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골로에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다고 일부러 겸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 아, 뭐 무조건 사양하고 아닙니다 러고 그렇게 일부러 겸손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 받을 건 받고 또 받지 않아야 할 것은 받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실은 겸손이 여기 위에 두 말씀에서 보듯이 겸손은 어, 정직하게 겸손해야 돼요 여기 정직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거짓된 겸손 일부러 일부러라는 것은 사람들을 시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이 없는 겸손은 교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목회자나 교단이나 사람들이나 음악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천사와 같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죠 우리를 도우라고 아무리 우리 편이고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천사를 예배하면 안되듯이 음악도 예배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겸손하지 말아야 하고 천사나 음악을 사람을 어 경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일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 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제가 찬양팀을 어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저, 저 스스로도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의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파트가 있는데 어,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파트를 충성되게 하되 만약에 여력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마음 쓰이게 하신다면 다른 파트의 다른 파트의 빈 부분도 내가 자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찬양팀에서 주로 드럼을 쳤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싱어를 좀 하다가 어뭐 마이크도 모자라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기타를 쳤다가 또 기타도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럼을 하게 됐습니다 드럼을 배워서 근데 난 드럼만 쳐야지 한 것이 아니라 드럼을 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스피커를 나르고 잭을 감고 악보를 준비하는 형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라고 하셔서 돌아보라고 하셔서 저도 어느새 드럼 외에도 그런 시스템, 음향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 약간 고된 일들의 자원함으로 동참함으로 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적으로 이제 지역교회 예배사역을 하면서부터도 원래 저는 예배인도자고 리더지, 어, 팀의 리더이지만 음, 때로 싱어가 펑크가 나거나 또는 뭐 심지어 엔지니어가 안 오거나 또뭐 연주자, 악기 연주자들이 안 오면 은 저는 그 빈자리를 제가 할수 있는 한 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각각 그러니까 내 파트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예배인도자니까 난 예배인도만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악보도 복사하고 할수 있으면 예배 인도를 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악보도 복사하고 뭐 보면대나 마이크 스탠드도 치우고 어 청소도 하고 어, 또 심지어는 다른 악기 좀 자신이 없어도 다른 악기도 섬기고 어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음 찬양사에게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또 음악을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태도를 우리가 그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찬양사역자 또 찬양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